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경주 산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원학교에 현재 다니고 있고 피아노를 전공하는 중일 뉴하늘이라고 합니다. 루미, 평소에 또모 많이 봐요? 네, 아 저는 어,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을 때 매일마다 또모를 봅니다.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 봐요. 네, 많이 봐요. <웃음> 그러면 루미, 또모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요? 하늘이 요 하늘이 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생기고 피아노 잘 쳤어요 음... 밤하늘님 되게 좋아하고 그 시연 언니도 되게 좋아해요 산이 야 혹시 밤하늘 알아요? 알긴 알아요 고마워요 그럼 불러볼게요 <웃음> 나와주세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긴장돼니? 괜찮아. 실수해도 형 누나들이 편집해 줄 거야. 막막 막 해도 돼, 그냥. 안녕하세요, 하늘 씨. 저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하늘이라는 사람이 사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데. 맞아요. 아 하늘이랑 생겨놓은 거 잘생겼어요. 화면이랑 보고 화면으로 보는 거랑 같아요? 시물리났다고 해. <웃음> 실물이 더 낫네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웃음> 음, 루미 별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별명이 뭐야? 루미큐브! <웃음> 오 심쿠브인가? <웃음> 12살이라고 했나? 약간 형이라고 부르면 <웃음> 연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친구하자 친구 응 너도 쥐띠 아니야? 소띠요. 아 그래? 원래 쥐랑 소는 친구야. 둘다 포유류니까. <웃음> 산이는 나랑 동갑이잖아. 둘다 쥐띠고. <웃음> 평소에 뭐또모랑뭐 즐겨 보는지. 네. 즐겨 많이 봅니다. <웃음> 만남에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루미큐브. 그냥 보고 싶어요. 어머나. <웃음> 그냥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나도 보고 싶었어 거리 멀, 멀지만 원격 악수 한번 하자 좋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해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요? <웃음> 네 알아요 똥어 <웃음> 다시 봐요? 네 많이 봐요 실물이 나아요? 영상이 나아요? 실물이 나아요 너무 답장너 <것> 같은데 <웃음> 왜 보라색만 입어요? 보라색을 좋아해요 <웃음>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14살이에요 아 중일이구나 네. 하늘의 친구들도 똥어 많이 봐요? <웃음> 완전 많이 <웃음> 완전 음악과 애들은 싹다 알아서 오늘 조퇴하고 왔을 때도 애들이 어디 가요? 촬영하러 간다고 하니까 뭐 하면 또? <웃음> 사이버다! 아, 다 알아요? 친구들도? 네, 완전 많이 알아요 어디 살아요? 당진요 충남 충청남도 살아요? 네전 전라북도 살아요 네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요. 이름이 이름 뜻이 뭘까? 이름 뜻이 뭐야? 이루다. 오, 아, 이름 이쁘다.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웃음> 대학생이고 <웃음> 피아노 전공하고 있어. <웃음> <웃음> 전공생이에요. <웃음> <웃음> 정혁님이랑 해해민 네. 별로 친근감이 없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웃음> 되게 아. 많이 웃으셔가지고 아. 그럼 저희 친근한 <웃음> 사람들이에 실물이 <웃음> <웃음> 나와요?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 지물은진봐 <웃음> 아, 궁금해 실물이 <웃음> 나와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웃음> 꿈이 뭐예요? 저는 피아니스트요 <웃음> 멋있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웃음> 뭐예요? 피아노가 <웃음> 재밌었어요. 어. 연습 네. 많이 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2시간. 와나 음. 어렸다. 나. <웃음> 나 과일 막 세네 개씩 긋고 한번 치고.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꿈은 뭐예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백수. <웃음> 아. <웃음> 연습하고 그런 거안 힘들어요? 힘들다. <웃음> 칠레가 아니면 어디인지 맞춰야 될까요? 아 예원학교 어, 부럽다 떨어졌는데 <웃음> <웃음> 아니 지 아니요 아니요 <웃음> 우리 되게 돌담길 예쁜 것 같아요 예 완전 시험 시험 망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예뻤으니까 <웃음> 그런 말이 아까 애한테 내겐 예원 준비하는 6학년이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 것 같아요 피아노는 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일곱 살때부터오 <웃음> 어, 나랑 똑같네. 피아노 말고 좋아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피아노 아, 안칠때 하는 거? 카톡 가거나 학교 가서 딱지 치기? 아니 응. 응. 너무 옛날 사람 같았다. 응. 그러면?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 보드게임? 어떤가요? 포커? 할리갈리. 할리갈리? 손바닥 아프겠다. <웃음> 친구들 손등 때리고. 하루에 얼마나 하세 지금? 네. 아, 지금은 세월? 사실 많이 안 하고 나는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맞아. 했지. 진짜, 진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했어. 했어. 이제 만화도 좀 줄이고 연습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해야 돼. 4시간 네 이상은 기분이... 아, 4시간 이상. 맞아, 항상 꼭 4시간 이상은 해야 돼. 즐겁게. 몇 시간 해봤어요, 연습은? 난 진짜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해봤어. 그게 몇시간인가몇시간은 <웃음> 기억도 안 나지. 입시 때. 한번 재본 적이 있거든, 입 어디피? 8시간 45분 한 듯. <웃음> 내가 초창집중한 시간만 그럼 거의 한 어, 아니, 10시간, 한 12시간 한 앉아 있었겠네, 그러면. 그치? 노는 것까지 다. 음. 아침에 가서 밖에서 밑에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피아노 치는 시간만 딱 시작하고 재고 시작하고 재고 했는데 8시간 45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다시 <웃음> 아, 지금 사람아 <살아면 웃음> 절대 로돼 <못 해. 웃음> 피아노 칠때 행복해요? 와. 어. 진짜 약간 음악가의 포스가 그러니까. 약간 난다. 아주. 뭔 <웃음> <애타입니까. 웃음> 연습할 때도 행복해요? 행복해요. <웃음> 아,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요? 4시간 연 <웃음> <웃음> 대박. 피아노 치면서 가장 힘든 점? 연습 계속 하는데 확확안늘는것 같고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할때 제일 힘들지 않나 싶어서. <웃음> 원래 잘하는 사람은 잘안 올라가지죠. 못하는 사람이 좀만더 올라가는 거지. <웃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조금만 공부해도 상적이 오르잖아요. 근데 94점, 96점이 100점 맞기 힘든 거지. 정신 승리하면. <웃음> 형, 누나들은 피아노 치는 것이 행복하세요? 아, 당연하죠. 그럼 <웃음> 근데 행복하게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그 행복을 잊어버릴 때 <웃음> <웃음> <웃음> 익숙함에서가 <속아. 웃음> 근데 또 막상 음악하지 말라 하면 그것도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형은 피아노 치는 거 재밌어요. 음. 무대에서 치고 뭐 이렇게 나 피아노 친거 좋아해 주는 로미 같은 친구 만나면 재밌는데 피아노로 혼자 연습할 때는 정말 재미없지. 가 <웃음> 근데 뭐 몇달 연습해서 잠깐 치는 건데 그 잠깐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음, 피아노 칠때 힘들었던, 힘들었던 적 없어요? 힘들었던 적? 그만두고 싶었던 적? 네, 저는 저는 좀 빨리 찾아왔어요 그래서 초삼 때한 6개월 정도를 피아노를 안 치니까 이제 진짜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아노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쫙 달려왔어요 저는 음. 엄청 야무지게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시작할게요. <웃음> 지켜볼게요. <웃음> 피아노 치는 게 행복하세요? 음, 칠 때는 행복 행복한 건 아니고 행복한 뭐랬어요? 요즘에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행복 행복한 건 아니고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아요. 네. <웃음> <그래요>. <웃음> 혈 네. <웃음> 성을 붙여주셨으면 <웃음> 어, 같은 이제 다 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원학교라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럴 것 같고 네. 거기를 제가 그거 하나만 보고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가족이랑 저랑 다 같이 씨앗 시서 준비했는데 떨어지고서 아 사실 어릴 때는 다 너무 그게 즐겁고 했던 일인데 뭔가 성 하나 원하던 게 성취가 안 되니까 막 목표를 이루니까 힘들더라고. 요 그래서 일단 1세살 후반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공부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느 날 피아노가 아, 너무 치고 싶어서 다시 다른 예술 중학교로 편입하고 그때는 대원학교 <웃음> 편입 시험이 없었어요 <웃음> 10년 전이네 와... 대학교 가서도 한번 약간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뭔가 희망이 넘치는 나이에 <웃음> 그래도 인문계 친구들이랑 음악하는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은 제일 뭔가 많이 하는 얘기가요 너네는 그래도 하고 싶은거 하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네. 막상 딱 대학생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네. 내가 과연 이거였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하던 거라서 한 거지 공부랑 다르게 뭐 전과를 하거나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네. 피아니스트가 꿈이시면 피아니스트를 하고 뭐. 음악과 관련된 직업이 되게 많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안 가고 너 아, 감사합니다 너무 혼자 설교질한 것 같다 <웃음> 네. 형란아들은 졸업해서 뭐할 거예요? 뭐 하고요? <웃음> 저는 일단은 군대를 해결해야겠죠. <웃음> 네, 네. <웃음> 콩쿨 나갈 건가요? 네, 콩쿨을 좀 도전해봐야죠. 저는 콩쿨을 계속 도전할 계획입니다. 무슨 콩쿨이요? <웃음> 일단 국내부터 좀 도전을 하고 재학생 시절에 그리고 졸업하면 이제 국제콩쿨을 <웃음> 해비는 저는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 싶어 연주를 할지 아니면 음악 관련해서 다른 일을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오늘 차차 공부를 해보려고 <웃음> 앞으로도 되게 열심히 야노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놀때안 놀고 할때 열심히 하고. 하지만 놀때 놀았으면 좋겠어. <웃음> 파이팅. 울림 있는 소리 내는 방법을 아 울림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파고든다고 생각을 하는 어... 악기 밑으로까지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 파듯이. 네, 건반이 실제로 이만큼만 들어갔는데 이만큼 건반이 깊다고 생각하고 네, 누르면 아, 네. 잘... 앞으로도 더잘할수 있을 거예요 네이팅 네. <웃음> 아 성공할 거예요 지켜볼게요 <웃음> <웃음> 나중에 또 연주하면 초대해주세요 볼미 훌륭한 피아니스트 되고 지켜볼게요 준비한 선물이야 갑자기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준비된 상태로 어 그리고 막 잘했는데 왼손만 해볼게요 레라 파라 파라 하고 솔에서 살짝 센트